오랜만에 뵙니다 앙비릅니다 생겨버리 좀 하느라 2주만에 영상 올리네요 이번에 먹어보시면는 이제는 마지막이 될 응,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 브랜드의 리뷰는 버거킹 앤 신메뉴 커터백시머 미트 포커스드 어메이징 얼티밍 그리드 패티브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리릿 3인데 <웃음> <웃음> 아우 씨이서화트로백시먼 아, 3라고 할게요 가격은 단품 기준 14,500원 음, 음, 음, 음. 아니 가격 진짜 여튼 구성은 이렇습니다. 와퍼블, 양파, 과트로 치즈, 베이컨, 소고기 패티 무려 3장! 시식합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슷한 컨셉의 와퍼인 스테커 와퍼보다 덜 느끼하고 더 짭짤합니다. 뭔가 치즈도 치즈를 먹는다기보다 계란을 씻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총평은요? 일단은 맛은 끝. 근데 가격은 트레쉬!